첫 번째는 요 아우터입니다. 두 번째는 탑입니다. 발음인데요. 네그 다음에는 원피스입니다. 네그 다음에는 신발인데요. 선글라스하고 모자인데요. 화이트 블레이저는 이왕이면 정장으로 세트 개념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린레 셔츠나 아니면 비치는 브라우스를 딱 겸비해서 입으시면 굉장히 좀 우아하고 가치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원피스는 여름에 최고의 아이템 중에 하나요 작은 분들은 스킨 칼라로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여름에 저희가 필이 갖춰야 될기본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댓글과 좋아요와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오늘은 제가 여성이라면 여름에 꼭 갖춰야 될 기본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매 시즌이 되면 요 작년에는 무엇을 입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항상 매 시즌 되면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옷장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 옷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매년 여름에 무엇을 기본적으로 갖춰야지만 옷이 풍성하게 입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6가지로 나눴는데요이 6가지 크게 그 나눈 거를 기본으로 해서 세일도 막바지에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이왕이면 그 막바지 그 세일 기간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건 미리 좀 구하셔서 내년 여름에는 풍성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눈 거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아우터입니다. 이 아우터에서도요, 블레이저인데요. 이 블레이저는 화이트 블레이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화이트 블레이저는 이왕이면 정장으로 세트 개념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 블레이저는요, 여름에 시원하게 보이는 개념도 있지만,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초대받았을 때 아니면 여름에라도 약간 그 정장 개념으로 이렇게 자켓 있으시면 좀더더 우아하게 보이고 좀더더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화이트 블레이저를 여러분들한테 구매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단도요. 린넨이나 아니면 린덴 혼방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그 칼라는 화이트 칼라가 있으시다면 화이트에서 뭐 베이지 뭐 아이보리 아니면 뭐 카키라든지 아니면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이트 블레이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풍성하게 입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스타일은 요 기본 스타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기본적인 화이트 디자인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우터 중에서도 이제 가디건입니다. 네, 가디건 용도는요 다양한데요. 세 가지 용도로 저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어컨 시설이 강할 때는요,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멋스럽게 하기 위해선 또 필요할 때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날씬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원피스 위에 롱 가디건을 걸쳐서요, 시각적으로 둘로 나눠져서 날씬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깨에 걸쳐서 늘어뜨린 효과가 날씬하게 또한 목주름도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요. 이 사진처럼 화이트 셔츠에 저희가 멋스럽게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디건 컬러들은요. 여러분 옷장 안에 많이 있는 컬러로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큰 탑픽의 두 번째는 탑입니다. 탑에 제가 또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린넨 셔츠나 브라우스입니다. 린넨 셔츠나 아니면 비치는 브라우스를 딱 겸비해서 입으시면 굉장히 좀 우아하고 가치가 있어 보이거든요. 두 가지 착장법이 가능합니다. 린넨 셔츠에다가 탱크탑이랑 같이 코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린넨 셔츠나 브라우스를 단독으로 입고 밑에 스커트나 팬츠로 코디하는 방법입니다. 디자인은요. 즘 심플한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칼라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 그 다음에 여러분 옷장에서 많이 갖추어진 그 색상으로 같이 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탱크탑입니다. 이 탱크탑은요, 블랙이나 화이트로 겸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나 블랙은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는요, 라운드가 있고요, 브이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맞는, 저 같은 경우에는 브이넥이 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브이넥을 선호하는 편이니까 브이넥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라운드 티셔츠라든지 면도 좋고요. 아니면 면혼방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러는요. 화이트와 블랙은 기본적으로 여름에 갖추시는 게 풍성하게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발음인데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반바지, 두 번째는 긴바지. 세 번째는 스커트입니다. 이 반바지는 요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뭐 화이트 반바지라든지 아니면 베이지라든지 기본적인 컬러 아니면 여러분들이 옷장 안에 많이 들어있는 그 색깔의 그거를 선택을 하셔서 반바지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긴바지입니다. 이 긴바지에는 면바지가 있겠고 혼방이 있겠고 아니면 청바지가 있는데요. 이 긴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화이트 블레이저를 구매를 하실 때이 바지랑 흰색이랑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온기가 더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긴바지를 화이트 컬러로 아니면 기본적인 뭐 베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 블랙도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여름에 옷을 풍성하게 저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컬러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단은 말씀드린 대로 뭐 린넨이라든지 린넨 홈방이라든지 아니면 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타일은요.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뭐 스트레이트 핏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츠컷이라든지 이 부츠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작은 분들한테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마른 분들한테도 이 부츠컷, 팬츠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바지인데요. 이 청바지도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이트빛이라든지 아니면 와일드 황바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커트입니다. 이 스커트는요. 요번 2020년도의 그 트렌드 하나는 플리츠 스커트인데요 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는 플리츠 스커트를 이용한 코디 방법입니다 첫번째 보시면요 화이트 플리츠 스커트를 입으셨는데요 이 상하 동일한 컬러로 코디하였습니다 이번 트렌드는 상하 동일한 컬러로 코디하는 방법이 트렌드이고요 신장이 길어 보이는 코디 방법이기도 합니다 키 작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세번째는 플리츠 스커트가 새로질 모양이 보여서 신장이 길어 보이고 날씬하게 보입니다. 또한 하의를 누들 컬러로 코디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분 다 블랙 세팅 스커트에 화이트 폴리 브라우스와 심플하게 코디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 여성분은 블라우스를 앞에는 넣어서 입고 뒤에는 빼서 입어서 옆모습이 날씬하게 보이게 코디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화이트 스니커즈와 꾸안꾸 스타일로 코디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색깔은요. 사람들이 여름에는 이 프린트를 많이 골라서 스커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좀이 프린트가 좀 실증도 많이 나고요. 입는데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단색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이 스커트를 프리지 스커트라든지 에어라인 스커트라든지 롱 스커트라든지 이런 걸 고르셔서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여름에 풍성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여름에 최고의 아이템 중에 하나죠. 이 원피스는 저희가 여름에 한두세개 정도는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요. 더운데 굉장히 편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두세개 정도는요. 있어야 되는데 검정색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하 굉장히 날씬하게 보이고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이라든지 아니면 프린트물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여름에는 두세개 정도의 아이템으로 구비를 하셔서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원단은 홈방, 린넨 홈방이라든지 린넨 백퍼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신발인데요. 그래서 신발도 여름에는 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화도 저희가 구비를 해야 됩니다. 샌들 같은 경우에는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고르시고요. 뭐 샌들도 사이상 키가 작은 분들은 스킨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도 그러니까 옷하고 컬러가 맞을 수 있는 신발 색상을 고르셔서 구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화도 저희가 여름에 있어야 되니까요. 운동화도 한번 같이 이렇게 구비를 하시면 여름에 코디하시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선글라스하고 모자인데요. 여름에 이 선글라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싼 선글라스가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여름에 구비를 하셔서 착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도 여름에 맞는 모자를 또 쓰게 되면 자기 자신을 좀더 부각시킬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모자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챙기시면 여름에 더 멋지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나름대로 큰 그룹으로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더 멋지게 옷을 풍성하게 입으시고요. 옷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기본적인 아이템을 챙기셔서 더 멋진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